누가 안 찍었냐? <웃음> 아, 좋아요 준비 시작 어좋게좋게 <웃음> 아, 저리... 포즈 포즈 오야 빨리야 다야이거야이거야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빨 안녕히 계세요선아형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안 네. 어, 아, 김희준 빨리 와! 영상 찍어! 아너 진짜 길다. <웃음> 야이 캐리어 봐. 색깔 진짜 잘 어울려. 옷이라 로디 한거 찍어 줘. 와우. 포즈. 맛있어요. 함께해요, 여러분. 아, 선아 영님이 기분이 어떠신가? 빨간 빨간색. 네. 다 같이 함께 씨. 야! 어때요? 기분이야? 요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뷰에서 내렸습니다. 자 제주도에 처음 온손나영을 아, 위해서. 거 아니라고요. 아야 그때는 솔직히 말아를 하지 마자 그거는 여행이 아니다 수련이다 수련 왔어요. 어요어 누구 똥이야 손나영 작작 똥 사야지. 네 오늘은 첫 번째 타자 김소연입니다. 뱅뱅이를 타고 있는 닭발끼씨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가봐요 조개씨가 아니 아침은 땡땡해 좋아 얘야얘식이 제일 사진 너같이 사진 잘 나올걸 빨개고 빠빠이 가만 궁금해 아영 야 너도 들어가는 척 해봐 뛰어 바다를 향해 지친 야 누가 잡겠지 그렇게 뛰라고. 어 아, 그렇게 뛰야지. <웃음> 그렇게 해야지. <뛰어야지>. 시 달려라 따지. 야왜 그래? 체육부장 나가신다. 아왜 저래? <웃음> 안돼안돼철판은 안 돼. 어. 깔아주면 못해? 와 진짜 어디 뛰고? 안찍히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야, 시아바아야 응. 잡았어 잡았어 야 나도 해아 잡았어 잡았어? 바 아시아바. 아시아바. 아시다바 아시아바. 아시아바. 아시아시작 점핑! 점핑! 점핑! 시 <웃음> 흑이어서 <목소리> 아, 안되네 와우 파타 야너잘 찍어 야 야, 이거 잘, <목소리> 잘 나왔어 나이키 <목소리> 광고 같아 야 제인처럼 준비 시작 좋게 좋게 마지막 시도 정경원 레디? 준비하시고 야 근데 저거 되게 안되긴 해안 이거, 안 이게 거이 흙이어서 포커즈 야 못하지? No. 안 되지? 엎스 개들 레디? 존나 비장해 <웃음> <웃음> 액션 <Yeah. 웃음> 뭐야 못했네 <웃음> <웃음> 나왜이었어아어 뭐 no. <웃음> 건졌어 어 건졌어? 어야도 와중에 건졌어 <웃음> <웃음> 지금은 김소연의 셀카 타임 인데요 어. 어?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여기는 어디죠? 어디죠? 엽! 어디죠? 협제 해수욕장! 사랑해 돌아오는 거야! 왜저해 <웃음> <웃음> 이거 안 찍었냐? 우리 대주마다 밟아본 느낌이 촉감이 어때요? 어, 좀 야릇해요 족감이족 아침 먹을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성아시라는 장소인데 여기도 맛집이라고 도민 맛집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들어가 볼게요. 화전에다가 떡베기 하나에다가 족하나에다가 하나 또할까끄뚱 김치찌개? 만주엽고? 제포 안중이라니까. 지로좀이 맛있어 보는다지어치응야 <레야>, 음! 맛있어 야, 난 너한테 물어본거야 말을뭐고때네 <봄>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바로 옆에 카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진짜 물쓰마 무슨 사용법을 알려줘렸어 무슨 용법쓰지만 뭐야? 나랑 탈 사람 그거 바깥 타잖아 야 양심 있으면 혼자 타라 진짜 왜? <목소리도> 양심 없어 내가 양심 있는 거 같니? <목소리도> 네. 네. 저희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제주도 땅에 왔어요 네. 네. 대한민국 짜작 짜작 짜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승마장에 마... 왔어요! 아, 오케이 승마장! o so, so, so, so, so, so, 무서워가지고 so, 됐어요 여러분! so, so, so, so, so, 김소연. 어때 o so, s 무서워 김소연? 어때 김소연? 사진 좀찍어 빵. 저희는 지금, 어, 주민이 어떻게 쓰냐. 주민은 지금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는 약간 이거 파트를 타고 그리고 이제 한산하게 사진 찍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망조차 엄청입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웃음> 아, 그다음 이러고 사진 찍자 우리 이따 수아 저희 이 모자를 샀어요 4개 네. 4개에서 48,000원 대박 오늘은 무슨 컨셉이에요 소아 형씨? 어? 아무 생각이 없고네더 더, 더 맛있는 길이 되어야지 와우 가자 젓가락 행진 <웃음> <헹진> 거 부탁해요 <웃음> <웃음> 아 좋아요 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건요 아, 저 보일 때 네, 가졌어 우리 네. 성산 일출봉. 어, 네, 네. 네. 어, 아 저기 올라가었어요 보일 때 성산 일출봉 갔었고요. 갔었어 꼬불러. 저는 성산 일출봉 한 번도 올라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 올라가보셔니다안올라거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건 손아영 씨 네. 성산 일출봉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삼지꼬리 네. 땡땡. 요꼬리 영룡. 습니다아 <웃음> 여기 좋죠. 저도 와봤습니다. 와봤어요? 저번 달에 저 저번 달에 여기 와봤어. 오야 따지 옷인데? 다시! 저희는 이제 해변가에서 사진을 다 찍었고요. 부트막 식당에서 가갈치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웃음> <목소리도> 아주 유튜브 데이 댓글에 내 미모 때문에 난리 나요. 썸네일에 티저에 넣어야겠다. 다리 음... 맨 날마다 오는 게아니 막! 쳐뭐 <웃음> 하는 거야? 야 발이 어입니다 저희는 좀 애들이 맛이 없... 있으면은 말을 안 해요 음. 빠가지고 그래서 고마랍니다네 저희는 지금 숙소에 도착했고요 일시반 네,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8시 돼요. 19뭐 no. 하면 8시 반에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네, 네. 나 잠깐 이거 여기다 가둘수 있게. 택배 회사에서 빨리 돼요. 진짜 좋아. <웃음> 와우, 와 진짜 좋다. 여기 뭐지? 안에? 아, 이화어실이이렇게돼있 이거 어떻게 진짜 이네 와, 떻 이거 어떻게 하다 이거 어인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어 아니, 저지금 여기 방충망지이 여기 친구가... 방충망 이거 어충망을어넘지고친어가지고친 어떻게 하면좋아어떡 하지? 좋아, 어지 이거 어떻어요이 어떡하면 좋아, 방충망 망했어 네 지금 방충망을 뿌갈래 따지는 지금 방충망 정비공하고 있습니다 개 삶은 오늘 딴데 가서 사세요. 자, 이거는 저희 오늘 수영하면서 먹을 야식입니다. 이건 아까 산말 육회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맛있어요. 파리? 어머! 어머! 개벌레, 얼른 왜이 음식 굴려? 뭐해? 아다 먹었어, 이거. 머리가 파리를 먹어요. 대기 야, 친구야. <웃음> 야, <친구지? 웃음> 야 <또> 카메라. 얘도 <웃음> <또> 카메라 있어. <웃음> 지금 세상 최고의 공원 김희진 씨의 <웃음> 잠자리채 뜰채 뜰채 공연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게만 어떻게 해? 어디다가? 아, 근데 얘네가 점프하잖아 잡은 거맞아 야, 그 반대로 놓고. 야. 야, 반대로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내려올 때이러 가는 거안 와? <웃음>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웃음> 야 이거야 이거야! <웃음> 야 이거야! 나 끼면 야, 돼? <웃음> 나면 돼? <웃음> <웃음> 뭐 이거 뭐야 파워인저야야파워인저 어, 괜찮은데 야 이거, 야, 야 이거 대박 괜찮은데? 야느낌있무 느낌이 무 하!